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4.0 컨설턴트 김옥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초보자를 위한 유튜브를 쉽게 시작하는 완전 가이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저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오히려 정보가 더 많으니까 혼란스러웠고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 시행착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즈별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 나중에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러한 점들이 명확해지면 유튜브를 손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완전 가이드, 작업용 체크시트 포함했고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의 테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작업을 명확히 한다. 작업 항목을 시각함으로써 화 빠뜨리는 작업이 없게 한다. 너무 중요하죠? 유튜브는 사실 구조가 간단합니다. 설정 항목도 적고 맞춤 설정도 훨씬 자유롭답니다. 유튜브라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동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관한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비하면 해야할 일이 매우 적고 간단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모두 함께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할 일을 항목으로 만들어서 가능한 시간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방법 등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유튜브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정보만 교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실천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튜브 초보자 가이드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첫 시간인 오늘은 유튜브 초보자 완전 가이드 서문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 그 다음 시간은 채널 만들기 사전 준비 편첫 번째는 구글 계정 만들기 두 번째는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 콘셉트와 타깃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채널 이름짓기편 네번째는 유튜브에서 리서치하는 네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채널 만들기 설정편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브랜드 계정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두번째는 유튜브 채널의 디자인 설정하는 방법 아이콘 헤드 이미지 설정 이것이고요 자세 번째는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매력이 달라진다 링크 설정도 해두자 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영상 업로드 편입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설정해야 하는 다섯 가지 항목 업로드와 동시에 해야한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최적의 시간대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다. 검증편입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에 미리보기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정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의외로 몰라서 많이 헤매거나 영상을 잘 올려놓고도 내 동영상에 조회수가 오르지 않는 것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회수를 높이고 채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설정인데요 구독자가 증가하는 채널 예고편을 만드는 방법 여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유튜브 채널을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하는 방법 섹션 설정으로 조회수를 향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재생 목록의 역할과 목적을 알려드리고요 재생 목록을 사용해서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실천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데이터 분석 의외로 자기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영상을 올려놓고 데이터 분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분석을 보는 방법을 익혀서 조회수가 증가하는 동영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초보자 가이드 프로그램 시리즈별로 쭉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꾸준히 보신다면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답답해주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